드디 이제 3,200억 제 앞자리 숫자가 달라졌다 완전 음. 거의 3주만인가 2주만인가 이렇게 또 2천억 찍은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3천억을 찍고 이렇게 해서 한번 팀체감 좀 이제 앞으로 좀다 볼거고 친선으로 일단 손좀 풀고 다시 손 풀고 바로 갑니다 가입시다 가봅시다, 가봅시다. 오, 맨체스터3 보자, 잇! 어허! 나이스! 아, 그리고 에드아르맨디제 진짜 겁나게 미쳤어요. 선빵 겁나 잘해, 진짜. 미친 선수야, 그냥. 프루트와 보다 반응속도가 좀더 좋은 것같기는 해. 어. 근데 핸들링이 좀 아쉬울 뿐이지 반응속도는 미쳤어요 겁나게 잘 막아 야왜 맨날 에드와르 맨디 에드와르 맨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 비벼! 아 까비. 이제 아자르만 남았다 아자르만 바꿔주면 돼 아하 근데 확실한 건, 볼 컨트롤 부분에, 아알링 어, 온라이다. 볼 컨트롤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건, 근데, 호돈이 더 나은 것 같아. 볼컨은. 침투는 몰라도, 볼컨 부분에 있어서. 근데 또, 슈팅이란지 이런 z 트 부분에 있어서는, 셉첸 7입니다 셉첸은, 셉첸이요 아이 좋은 기회를. 앞으로 그냥 다섯 명 뛰어갈 때 진짜, 와, 가슴이 웅장했다. 상대편 진짜 얼마나 쫄렸을까? 앞에 다섯 <웃음> 명이 뛰어갔는데 수비는 한명 밖에 없어. 진짜 얼마나 쫄렸을까? 응, 셉첸. Hold me c l g 아 까비 아네 주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오야아 실수했다 S눌리는게 아니라 D인데 S를 눌러버렸나 와야 휘플릿 지러 버렸다 이플이 여기 여시지 얼마만이야? 아. 와, 근데 저거. 어후. 안 돼. 어림도 없지. 요즘 비판해요. 아이고. 헬링 혼란 왼발 제트 주발이라서 이거는 먹힐 수 밖에 없다 이런건 진짜 안 먹혀주면은 양심이 없는거지 아 고3이랑 바빠서 그치 이제 고3이.. 어.. 쉽지 않지 저도 진짜 고3 때 아, 공부 되게 열심히 했었지. 대학교 가려고 그러다가 또 이제 원서 쓰면은... 아. 진짜 근데 다시 고3으로 돌아갈 거냐면 절대 안 돌아갑니다. 진지하게 고3은 안 돌아가, 내가 돌아가도 고등학교 때는 안 돌아갈 것 같아. 진짜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아. 고등학교 때는. 와, 이런 게들어가 <목소리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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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는 다양해. 그리고 근데 진짜 자, 자신이 원하는 게 있다면 그걸 하는 게 맞고. 와 이걸 막았어 근데. <웃음> 근데 진짜 이걸 막네. 멋다 그래서 주고. 완전 이게 다 뚫어버리잖아. 아 QS의 중요성. 어디 아 아이스. <웃음> 아 <웃음> 약발. 짝리쇼 크네 와 드디어 이제 팬수 6 0 0 0명 모았네 와